안녕하세요 블록인포 소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영상은 대한민국 코스닥 최연소 CEO 출신의 파운더로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아몬드 토큰입니다 아몬드라고 하면 견과류 아몬드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미 코스닥 시장을 통해 직상장 경험을 가지고 있던 파운더가 그동안의 코인마켓을 지켜보면서 보다 견실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보여야겠다고 생각해 만든 토큰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아몬드의 파운더는 무려 20년 동안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서 일해왔는데 전세계 광고시장에서 한해 지출되는 무려 630조원의 광고비 대부분이 소비자들에게 가지 않고 중간에서 미들맨이 다 가지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광고를 보는 소비자들에게 지갑과 보상을 동시에 제공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광고의 애드와 나에라는 이 뜻을 가진 MON을 합쳐 토큰 이름 아몬드를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아몬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팀을 한번 살펴볼까요? 파운더인 테드 정은 대학 시절 창업한 기업을 만 28세에 코스닥에 직상장시키며 대한민국 최연소 코스닥 CEO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이력으로 유명한데요. 이모션의 코스닥 상장에 이어 600만 다운로드로 유명한 모바일 서비스 1킬로의 성공을 비롯해 쿠팡에 이어 1조 밸류의 유니콘 대열에 합류한 옐로 모바일 초기 투자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아몬드 프로젝트를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데요. 파운더와 함께 아몬드 프로젝트의 비전을 만든 코파운더 동원은 미국 유펜 와튼스쿨에서 컴퓨터 사이언스와 게임 테크놀로지를 전공했고 또 현재 보스턴에서 미국 현지 특허 전문가와 함께 아몬드의 장기 발전에 필요한 특허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글로벌과 미래를 동시에 대비해 특허까지 준비하는 아몬드 정말 대단하군요. 아몬드의 파이낸스를 담당하는 피터 존은 증권회사 출신으로 크립토 투자 경력도 화려한데요. 그동안 투자한 ICO 프로젝트가 무려 3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피터 존은 그간의 투자에서 겪은 경험을 토대로 그동안의 코인마켓의 문제를 해결하며 더욱 건강하고 투명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아몬드팀에 합류하게 되었다고 하니 이들이 만들어낼 결과가 더욱 기대됩니다. 끝으로 최근 소식통에 의하면 아몬드 팁은 크립토 게임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광고 보상으로 본 리워드를 게임에 접목하기 위해 세계 최대 게임 기업인 미국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출신의 플랫폼 엔지니어를 영입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멋진 팀으로 구성된 아몬드만의 몇 가지 차별성을 살펴볼까요? 첫째, 리버스 ICO가 아닌데도 서비스와 토큰의 출시를 동시에 한다고 합니다. 아몬드팀은 평소 백서만 가지고 토큰을 출시할 경우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이 지나치게 커지게 되는데 그 리스크를 토큰 홀더들에게 전가하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 플랫폼을 만든 상태에서 토큰을 상장해 시장의 평가를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 상당히 자신감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근자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보았더니 그동안 아몬드팀의 이력에 있었네요. 둘째, 아모드팀은 서비스 플랫폼의 개발과 UX에 대한 경력이 무려 20년을 넘고 에드테크 분야의 폭넓은 파트너를 이미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파운더가 설립해 상장까지 시켰던 웹 에이전시 이모션은 이미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가장 잘 만드는 곳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당시의 경험을 살려 아몬드팀은 전 세계 블록체인 업계에서 가장 사용하기 쉬운 광고 보상과 전자지갑이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를 오는 3, 4분기 중에 토큰의 상장과 함께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니 더더욱 신뢰가 생깁니다. 셋째, 아몬드팀은 요즘 코인마켓에서 재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수급 환경 조성이라고 생각해 상장을 앞두고 유통 물량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수많은 토큰이 나가는 시드 투자 단계에서 쏟아지는 물량을 잡기 위해 다름 아닌 파운더 스스로 시드 투자 전액 10억원을 투자하고 또 3년 락업을 걸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코인 마켓을 만들어 가려는 파운더의 생각에 공감한 홍콩 상장사 지메일을 비롯해 블록체인 업계를 선도하는 파운데이션 X, 한비코 비트소닉, 마인드 AI, 미국 코인 페이먼트, 크립토 노마드 등 기관과 기관장들이 연구개발에 직접 투자했으며 이들은 전체 물량의 10개월 락업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프라이빗 투자 덕분에 아몬드는 퍼블릭 투자 없이 최소한의 물량만으로 연구개발과 토큰의 상장을 준비해왔다고 하니 아몬드의 상장 전망이 점점 더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아몬드 팀은 상장을 앞두고 공개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진에서 재단의 회계와 월별 토큰 유통 물량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진 공시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아몬드는 광고 시장의 혁신만 아니라 블록체인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몬드는 확실히 코스닥 IPO 경험이 있는 파운더들이 만들어서지 여러모로 새롭고 프로페셔널한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리버스 프로젝트가 아님에도 서비스와 토큰을 함께 출시하는 점이나 파운더 스스로가 최대 투자자로서 책임을 지는 점이나 유통 물량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해온 점등 커뮤니티에서 눈여겨 지켜볼 만한 포인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블록체인 시장의 발전을 위해 견실한 아몬드의 성장과 성공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